Um, I'm sorry. Uh, the What's up,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타잔입니다. 아, 갑자기 또왜 영어냐고요? 갑자기 이 아니죠? 영어 공부. 영어 공부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 저밖에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그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진짜 영어로 free talking 하고 싶어요. Uh, free talking. 여러분들도 아실 유튜버 뭐 미키서나 원의 독백 이런 분들 보면 영어가 완벽하진 않은데 진짜 거리낌 없고 자연스럽게 free talking 되거든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막 발음만 잘 내지 얘기하면 엄청 버벅거려요. 솔직히 우리는 대학생 때부터 점점 영어랑 멀어지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할 때는 또뭐 오픽 준비한다고 그나마 좀또 영어에 노출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이틀 동안 영어만 쓰는 챌린지 했던거 기억나시나요? 확실히 그냥 아예 영어만 써버리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익숙해지고 뭔가 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레벨한 업 느낌이 나요. 아니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 핑계 접 핑계 되면서 점점 또 멀어지고 독학도 한계가 있고 뭐제 주변에 뭐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누가 좀 이렇게 이끌어주거나 틀려도 교정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저를 가볍게 긴한 회사에서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로 랭디라는 1대1 전화영어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네, 저도 광고를 많이 봤는데 뭐 이걸 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 무료체험을 신청을 할수 있더라고요 1대1로 실제 수업이랑 똑같이 그 원어민 분과 전화영어를 할수 있는 그 무료체험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도 바로 해보겠다고 했고 리그 수업을 해보면서 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앞으로 프리토킹이 뭐 가능할지 안할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긴말 말고 바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내일 아침에 봬요 지금은 6시 35분이고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씻고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7시에 수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6시 반쯤에 이렇게 예습을 하라고 카톡이 있다고 옵니다. 오늘 컨텐츠는 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래요 영상은 되게 짧아요. 되게 짧고 딕테이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Really t 정답 확인. 아, 1점이죠 That's what made me come here in the first place. The food. 그리고 앞이 이렇게 dictation 하고 나면 topic 관련된 표현들을 몇개 알려주네요. 이제 통화를 하기 전에 이런 걸 조금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Capital city, cultural heritage, divided country. 아좀 떨리네. 이제 하도 영어를 안 쓰니까 영어를 할 때가 좀 떨립니다. 또 영어는 뭐다? 자신감이다. Hi, hello. Nice to meet you. Do you know Squid Game? Do do do d 요 <clears throat> uh, hello, good morning. Hi, my uh, name is Ria. You're Tarzan? Uh, yes, hi Ria. I'm Tarzan. Nice to meet you. <laughs> nice English name. <laughs> What time did you wake up this morning? Uh, pardon? What time did you wake up? Oh, uh, 6 a.m. in the morning. So you're really a morning person? Well, I'm not the... <laughs> I'm not really, but I'm, uh, I'm trying to be a morning person. <laughs> Uh, no, I actually, I go to work every day. Mm, you're currently employed. Uh, yes, yes, that's right. Oh, okay, so are you really into junk food? Well, actually, <laughs> uh, <laughs> I always try to uh, uh, eat not too much. Are you on a diet, by the way? Well, actually, not this day because this is the winter season. <laughs> <laughs> well, maybe after a March or April Okay, anyway, yeah. please introduce your country, uh, Tarzan Okay, now can you tell me or share m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 Um, I'm sorry? The strengths, strengths and weaknesses Ah, uh, the strengths I think the, the strengths of Korea is contents, especially uh, drama or movie uh, Did you watch it, the Squid Game? Ah, you did. <laughs> When is the second season the <laughs> series, my god, do you know? But I also like My Name. Do you know My oh, Name? Oh, you also watched My Name? Yeah. But you know, some of my students told me that it's not that popular in in Korea oh, o h Squid Game. Yes, that's hero. true. That's true. I like Han s o h e h o y Yeah, she's pretty. <laughs> Oh... y o so, watched that too? Uh, oh, yeah, of course I did. Oh, yeah. She's so pretty there, but I don't like her there. Oh, me too. <laughs> <laughs> so, yeah. So, just uh, for my final feedback, because our time is over. Oh, okay. Okay, so you said I really disappointed to him, so it should be I'm, I'm really disappointed in him. Mm -hmm. so, let me go back to the first one, because mm -hmm. you always try not to eat too much, right? Yeah, yeah. All I'm very conscious about what I eat. Yes, of what I eat. Ah, I'm conscious of yeah. what I eat. Yeah, yeah okay, yes. thank you. Alright, so Tarza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Okay, Ria, thank you. Bye, bye. bye. n j o y the rest of the day. Bye. Okay, have a nice day. 와, <웃음> <웃음> 와, 진짜 영어 공부 다시 해야겠다. 와 아니,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나 진짜 사람들이 정치 외교로 학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저는 제 실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그냥 영어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바꿔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통화로 수업이 끝났고요 복해랑 장문까지 할수 있는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질문을 읽고 한 시간 안에 이제 제출 하면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약간 복습 시스템 네, 같습니다 어,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요거는 네,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다시 퇴근하고 돌아가고 왔고요. 아침에 랭디를 체험해보니까 좋았던게 몇가지가 있었어요 첫번째로 피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전 아까 지하철 타고 갔는데 또 바로 피드백 알람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문법은 좀 아쉽고 어휘도 약간 아쉽고 듣기도 조금 아쉽다고 피드백을 줬어요 제가 막 계속 pardon sorry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각 한국마다 오늘 대화하면서 좀 고치면 좋을 부분들 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해줍니다 확실히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어, 좀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건 이 발음이나 자신감은 만점이다 두번째로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뭐 여러분 아까 보셨요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떤 메인 주제로 쏠리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 뭐 다이어트 했냐 취업은 했냐 넷플릭스 어떤게 재밌더라 이런 캐주얼한 대화들을 이어나가니까 훨씬 좀 부담감이 적었어요 사실 제가 프리토킹을 목표로 잡은 것도 뭐 비즈니스나 뭐 정치적 이슈 가치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스무스하게 잘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2회 혹은 주 3회 이런 식으로 20분 동안 영어를 회화를 할수 있다 어 확실히 영어에 대한 그 장벽이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세번째로는 시간 선택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후나전 뭐 저녁은 당연하고 아침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도 수업을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저는 이걸 또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언제나 일찍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신청을 뭐 6시 반, 7시로 딱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예습하면서 정신 좀 차리고 일대일전화영어 끝내고 씻고 딱 출근하면 하루가 진짜 꽉꽉 찰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간 변경도 자유롭고 또 선생님도 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습과 복습이 굉장히 부담이 없다는 라 겁니다 예습은 보셨다시피 영상 하나 보고 뭐 딕테이션 해보고 여러가지 표현들 익혀보는 거 그리고 복습은 선생님이 피드백 주신 거 확인하고 또 장문 해보는 거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치울수 있어서 너무 숙제 같지 않고 좀 부담스럽지 않아서 훨씬 더 수월히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중학생 때 이후로 저는 전화연거 처음 해봤는데요 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어서 확실히 일단 동기부여가 됐고 저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거 내돈내산으로 등록 좀 하려고요 그래서 수강권은 좀 자세히 봤거든요 주 3회 총 6개월 72회 해가지고 이래저래 할인받고 하니까 50만원 안 돼요 484,000원인가? 그런데 계산해보니까한번 수업할 때 7,000원이 채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이 로또에 당첨을 되려면 일단 로또를 사야하듯이 영어회화에 대한 목표가 있고 한당히 레벨업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결제 해가지고 다시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갑자기 영어로 유튜브 찍어 올려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 진짜 오늘 진짜 제대로 자극 받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영어 공부에 대한 목표 다들 갖고 계실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랭디 무료체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등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도 더 이상 생각만 하지 말고 함께 부셔봅시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See you on my next video. Have a nice day. Take it easy, boy. 네 들어가세요. 네.